마음일을 원하신다면 채팅방에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마음일로 앉아! 앉아! 저 브이앱하는데 잠깐 목소리 출연할래요? 밖에서 누나 브이앱 보고 있을텐데. 안녕하십니까. 어, 집에서 브이앱하는 거 처음이라서 약간 어색한데. 좀 너무 가깝나? 아 어, 근데 뭔가 본가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이 브이앱하니까 되게 느낌스럽네요. 마음이 합방해주세요. 아 마음이 데려올까요? 마음이를 원하신다면 채팅방에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그럼 마음이 데려올게요. 아마 지금 간식 먹고 있을 텐데. <웃음> 마음입니다. 어물 먹었나? <웃음> 입이 촉촉한데? <웃음> 어, 그 뭐지? 되게 신기한 게 숫자 세면 딱 하는 그런 훈련 그런데 일로와 마음이 아이고 안돼 앉아 앉아 아이고 안돼 마음이 일로와 앉아 앉아 기다려 하나 둘열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10까지 기다렸나요? 아, 나, 오, 어젠가? 그, 자는데, 제가 마음이 우는 소리 때문에 깼거든요? 그, 띵띵대는 소리. 제가 자고 있는데, 문 앞에서 자, 잤어요, 마음이. 가 진짜 마음이가 진짜 좋아해져요. 이제 마음이 가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형, 뭐하고 있어요? 저 브이앱 하는데, 잠깐 목소리 출연할래요? 오케이 okay. 어, 엔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제이크 밥 먹고 있대요 응그 음, 뭐지? 뭐, 약간 뭐 먹어요? 약간 칼국수 이런 거 먹고 있어요 어? 약간 얼큰한 칼국수 얼큰 칼국수? <웃음> 그 마음이 나왔던데? 어 맞아요 어, 다 보고 있구만 아 당연하지 이야 yeah, 역시 페이페이 <웃음> 잘하고 네밥 먹으러 갈게요 빠이빠이 빠이 이 댓글을 보면 하트번호를 하시나요? 윙크해달라요. 밖에서 누나 V 보고 있을 텐데. 안 돼요. 봤나보다 웃고 있어요 지금. 눈하랑 <웃음> 친함? 누나랑 친함? 이렇게 왔는데 누나랑 친하죠. 근데 보통 남매가 막 엄청 알콩달콩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딱 전형적인 남매인 것 같아요. <웃음> 아 이거는. 진짜 비하있는데그옷 입고 위에서 이렇게 탔던 거 이거 총 쏘기 전에 했던 거 장애물 같은 거 가는 거 그거 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높아요 저도 되게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선우형 진짜 웃겼는데 그체이크가막 날아서 막 타고 그 진짜 웃겼는데 진짜 에너클락 진짜 재밌어요 저희 의견 반영이 진짜 많이 돼요 에너클락 할때 이제 엔진분들도 식사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식사하시고 이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